왜? 왜? 왜? 왜? 오늘까지만 보라색 밴드로 워밍업하고 내일부터 초박형 밴드로 다시 들어간다. 턱걸이 밴드 조심해야할게 가슴이 철봉에 붙을 정도로 높게 당기면 밴드가 앞발을 당기면서 몸이 앞뒤로 흔들린다. 그러면 어깨에 데미지가 오더라. 조심하자. What am I, w h a 이다 m I,